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웃음> 자 우리 오늘 심동보 제동님 오셨습니다. 마이크 찾시고. 네네네네. <웃음> <야>, <웃음> 역시 우리 우리 심재동님 오늘 오시니까 아주 뭐 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021년 어, 8월 13일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어, 국힘당에서 어, 대선 출마를 하신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동님 오늘 또 어, 모셨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아이고 이미 좋아요를 90번을 누르셨네 아~이야 대단하구나 네 승조인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오늘 제가 어~ 8박 9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어~ 처음으로 우리 어, 우리 심재동님 모셨습니다 <웃음> 아~ 예예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웃음> 예. <웃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마이크 <웃음> 사줬죠 예 아이고 예예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승초인님 첼로님, 만나호두과자님, 예, 예, 어서 오세요. 고동훈님, 예, 신동보, 준장님,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들면 아하,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우이동님, 예, 예, 대성산 사나이, 올해도 곽꽃, 뮤직TV, 예, 예, 어서 들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트리라도 이해하세요? 김코끼리님, 얌니님, 아유, 입은 날카로우십니다. 제린 김, 자 어서 들어오십니다 줄리아 김, 예예 예, 예, 자 어서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뭐 심재동님 오시니까 야 대단해요. 동호신님, 이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밤일 텐데 이렇게 보시는군요. 임명옥님, 부채도사님, <웃음>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뭐 이제 송대은 님, 이경숙 님, 윤종문 님, 예예 예. 뭐 채팅이 쏟아지는데, 자, 좋아요 116분 들어오셨고요. 자, 여러분들 어,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의견 아주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중에 5% 이내에 여론 주도층이 보는 우리 유니카스 t v 시죠네 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좋아졌죠? 네, 네, 네. 자, 여러분, 어, 우리, 심동보 해군제독님. 이 자체가 인간 승리죠. 네. 해군, 어, 제독. 준장. 준장. 준장. 아하하 아, 저는 저 농담으로 론스타라고 합니다. 론스타. 론스타. 론스타. 별 하나. 예. 예. 하시다가, 이, 도저히, 참, 대한민국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애국심에서, 어, 결단하신 것 자체가, 아, 정말 대단한 거예요. 7월 27일 날, 어, 대권 도전 선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오늘이 13일이니까, 어, 한, 17일 됐습니다. 17. 2주, 2주 막 지났죠. 예. 국민 반응이 어땠어요? 어, 저도, 저, 솔직히 좀, 그그 정도까지는 생활을 못 했거든요. 제가 네. 그 대선 출마 선을 했을 때예 예.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제잘 또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그 그, 그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솔직히 왜냐면 미리 상의도 못 했어요. 어허. 제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제가를 잘 아는 아 아시는 분일수록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허. 어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그냥 출마 선언을 할수에겠다 음. 제가 사한학교 입학할 때 집에도 안 알렸다니까요. 어허. 부모님한테도 제가 상한학교 지금 시험 치러 갑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안니면그사한학교한 고생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진주중학, 진주.. 중학, 진주 아, 아니요. 마산중앙, 마산고등학교. 마산중학교 나와가지고 마산고학 다니다가 이제 회사 사막... 시험 볼때 예.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어허. 아.. 저..저.. 저, 제가 사한학교 그 간다 하면은 음흠. 그 학비 부담 때문에, 그 행정들이 이제 대학 많이 다있잖아요 네네네. 전부 그냥 그, 월급체로, 예. 두회지로 뭐 하숙비다 뭐 학비 보내고 나면은, 예. 남아있는 저, 저 국민학교 다니는 저 동생들을, 음. 그 어머니가 그, 닭양계장 해가지고, 예. 날 팔아가지고, 그래 살았어요. 음, 그 그런 걸 어림을 받기 때문에, 아, 얘가 집에 부담을 주기 안 해서, 안기 위해서, 아, 설교 아, 섭경이... 는구나 이렇게까지. 아하... 그래서 말릴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도 이야기 안 하고 산업 지원해버렸어요. 아, 두고 다니시구만. 예. 음. 그런데 1교시 갈때 부모님 들오셨죠 아하. 그때 뭐 사실 울고 그러시더라고. 불과 한두달 사이 에 애가 완전히 바뀌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수 출마도 음. 가까운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부담드릴까 그 아하... 싶어서. 그런데 내가 출마했는데. 아니, 사모님한테 아, 집은 이제 했죠. 상의했죠. 우리 이제 가족은 이야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걱정하죠. 아하. 어이고, 뭐, 정치 경험 넘는 사람이. 어허. 그거 떻게하려고 그러느냐. 오. 그리고 뭐, 뭐, 잘 모르지만 돈도 많이 든다는데. 응. 음. 그리고 이거 어떡하면, 아, 그거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질, 가족한테 피해, 일자 안 주겠다. 어. 어 그래도 걱정 많이 하죠. 그러죠 가족한테 올, 혹시 뭐, 신상 털이다, 이런. 응. 음. 미리 걱정하는 것, 경향도 있고 했는데. 네, 네. 하여튼, 현재까지 보니까, 음흠. 굉장히 이게 저, 반응이 제 기대를 한 100배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아하.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뭐, 보니까 이게 시사 포커스 TV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서 국회 소통 간에 그 출마 선언을 갖다가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음흠. 한 20분 가량 되는데. 예, 예. 무려 현재까지 혼자 9만 1000명이 정도 봤어요. 음흠. 조회를 하고. 댓글도 한 900여 개 이제 가까이 달렸는데 아하. 아니 보니까 뭐 제가 조금... 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서 예.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을 보시기 바랍니다. 와저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이래 어허. 아니 댓글에 어허. 또, 어른, 또,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허. 나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인물 중 최고입니다. 아하. 아하. 아하. 또 제2의 박진희 대통령. 음흠. 이 정도 카리스마는 있어야지. 대통령 대통령 하려면 이 정도 카리스마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다음 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대통령. 저보고. 음. 또 어떤 분은 어허. 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군요. 아니 벌써 신대형이 응원합니다 <웃음> 해가지고 지금 스포츠에서 들어왔어요. 이거 보세요. 빨간 거. 아 그러니까요. <웃음> 아, 그래서, 예, 또, 이제 지금 방금 또 들어온, 보니까 댓글이요. 예, 예. 아, 감동입니다. 목소리, 재수, 취업, 폐기, 모든 모습이 박정희 대통령과 닮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정권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찍어서, 음. 말씀하시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안 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싹쓸이 갈아 엎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봅 아. 방금 언로 댓글이에요. 예, 예,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올해도 곽권님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닮으셨네요. 어? <웃음> 오호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을 원합니다. 충분한 대통령감이십니다. 이 댓글부터 동원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아니죠. 아니다 어. 전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오늘 여기 이 댓글에 지금. 전혀 모르는 내가 여기 오늘 출연한다고 저몇 사람 시켜가지고 지금 뭐. 어.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웃음> 네. 진짜 없어요. 아, 아, 농담을 굉장히 또 진지하게 <웃음> 받으시 <웃음> 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요. 반응이 아주 뜨겁군요. 제가 진짜 책임감이확 느껴져요. 아 이거 대선 선언을 했는데 음. 이거 예사, 예사롭지 않다. 이거 내가 진짜 대통령 반드시 해서 이분도 손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책임감이꽉 누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 얼마 전7지일도잘 모르는데 음. 안 모르는데 음. 중간에서 뭐그만두겠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저 정도를 저는 성원하고 응원을 하시는데 어허. 야 이거 진짜 잘해야 되겠다. 하하. 어떤 후보보다 내가 음. 이걸 잘해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공약도 더 다듬어야 되겠다. 음. 물론 현재까지 대선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예. 저만 제 공약만큼 음. 음. 제가 1 6가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예.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어요. 하. 아, 저, 근데 제 공약도 물론 더 전문가들이 이거, 저, 다듬어서. 음. 더 시,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데. 네. 제가 출마 선언문을 무려 p o g 로 10장 좀 되거든요. 어 그렇죠. 아무도 없답니다! 이거잖아, 이거. 네. 음. 그리고, 음. 예. 내가 이걸 보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유, 그 이게 보니까. 감사합니다. 순전히 혼자 쓰셨다는 거 아니야? 저 혼자 했어요. 예? 네? 예. 이건 내가 볼 때, 뭐, 혼자 썼다는 사실이 많은데, 내가 무슨 뭐, 우리, 심재동님 앞에서 지금 내가 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에, 윤석열 최재형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거기는 앞으로 미래 비전이나 계획이 없어요. 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많이 했는데, 음흠. 그건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예. 앞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돼 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네. 그런 계획이 없어요. 아,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요. 예. 물론 세부적인 뭐 계량적인 데이터라든가 예.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은큰 예. 틀릴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없어요. 그러 저는 제 머릿속에서 다쓴 겁니다. 그게 열 여섯 가지를 여기 좀 댓글 중에. 예. 아, 오늘은 표정이 아주 밝으십니다. 지난번에는 쫄았더니, 예? 아, 그래, 아, 그때, 근데, <웃음> 근데 오늘은 정말 아, 아주 확신에 차고, 예예, 예. 어, 아주 이 당당하고, 어, 거의 뭐 정치인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지난번 방송 보시고, 네. 우리 집 사람이 살짝 본것 같아요. 아하, 얼굴이 안 좋더라. 이게야 아하, 아, 그렇게 이제 우리 저친동생을 통해서 들어와서, 예예, 예. 저한테 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얼굴이 초췌해 보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 생각이 많아가지고 끊었던 예. 담배를 다시 피웠어요. 아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음. 그래서 아, 이거안 되겠다. 이거 시청자들한테도 음. 이게 예의가 아니다. 담배를 다시 끊어버렸어요. 아, 지난번에 그러니까 얼굴이 약간... 조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난번에 쫄았구나. 쫄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담배를 좀 피웠거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얼굴도 안 좋고, 기분해 음. 보이고. 아주 오늘 좋아요. 오늘 좀, 오늘 컨디션이 가서, 아주 좋아요. 그렇게 담배를 이제, 음. 안 피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의미 있는 출마를 하셔야 돼. 음. 그래야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어, 이, 윤칼세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간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내공들이 <웃음> 여건, 예, 예건데, 연식도 좀 되셨고. 예, 예. 또그 지적으로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지적으로도 굉장한 예. 난그그 그, 어, 자부심에서 제가 방송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육화시의 TV를 보시면은 그 음. 수준이 음.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운다니까요. <웃음> <웃음> 그렇게 야 그런데 적응력이 네. 대단하시네. 네, 지난번에 뵀을 때는. 예, 군대에서 바로 나온 느낌이 있었는데 아, 예, 예. 그 군인 냄새가 있었는데 예, 예, 예, 예. 오늘을 예. 보니까 한 80%는 이제 정치인이야. 아예 예. 네네 아주 이 적응력이 대단하고 적응력이 대단하시고 아, 감... 적응력, 생존력, 예. 또 추진력, 예. 또 자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이렇게 대단하시구만. 예, 예, 예. 감... 예. 아직 그런 게좀 정치 나무 잘할 것 같습니까? 아, 그럼요. <웃음> 제가 26살 때부터 정치 부기 잘했어요. 아, 예, 예. 군대 갔다 와가지고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예, 예. 예. 제가 신문사를 들어갔는데. 예,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알죠. 예. 예. 근데 지금은 확 기가 살았어. 아, 예. 예. 그게 네. 자신감 좋, 안 가니까 이제 워낙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보니까. 아까 예. 조금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워낙 저를 갱년하고 고무적인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거죠. 그게 반대 댓글로 뭐 당신 같은 사람이 뭐 대통령 하려고 그래. 그렇지. 이렇게 놓으면요 지가 당연히 죽죠. 하...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음... 어? 이거 아니구나. 야, 나를 이렇게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는구나. 예. 힘내야지. 음흠. 딱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예. 정치인은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예. 인기를.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웃음> 예, 예. 아하 예, 인기가 좀, 좀 느껴져요 어호.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론조사에 어..심동보를 집어넣으면 예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이것도 이제 기득권이거든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이걸 지금 안 집어넣고 있는 거야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 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예예 예. 자 그런데 자그것좀 한번 물어보죠 김동보가 어, 윤석열이나 어, 최재형이나 예. 또는 홍준표나 유승민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하나만 딱 얘기하세요. 한마디로 음. 그분들이요 저보다 좀 근늙은 그것 같아요. 아, 근늙은 그 같다 이거야. 저는 지금 20대하고 저 토론해도 자신 있거든요. 아, 주민 이야기네. 음, 저는 저보다 나이 만뭐30이 차이 나잖.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남녀 관계 없이, 젊은, 음.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많아요, 저를 따르는 거. 아! 하... 어! 행님 하겠습니다. 음. 저를 처음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가, 뭐, 뭐, 바로 행님, 행님을 부르고 싶대, 음. 젊은 사람들까지. 네. 저는 연령 차이를, 그,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보니까. 저, 저, 저, 다른 후보들 보면요. 어. 이거, 이다 이거, 이, 이 포음부터가, 이렇게 건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올드하지. 올드하잖아요. 점잔빼고 응. 말 이렇게 딱 느린들듯한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답답하게 생각하고 아, 우리 저 심재동 님은 네. 벌써 양복도 딱 타이트하게 입고 어? 그러면 모든 게요. 그렇지. 20대하고 제몸 그 규격이 똑같아요. 20대 때부터? 그러니까 20, 26살 때나 네. 지금이나 규격이 똑같아 아... 제가 몸그그 그, 키나 사이즈가 예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니, 체중 그다음 허리 허리 둘레까지. 그러니까 저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고 똑같네. 아, 해군사관학교 다닐 때는 더더 야유였는데 아하. 날씬했는데 음. 인간을 해 가지고 결혼한 결혼을 한후부들 똑같아요, 지금. 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잘 하시는 어, 예, 분이구나. 예. 예. 네. 그런데... 1kg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대하고. 아. 어... <웃음> 그런데, 그, 뭐, 윤석열, 예. 최재형, 예. 뭐 홍준표, 예예. 유승민, 예. 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예. 늙어 보이지. 올드해 보이잖아요. 음. 올드해 보인다니까요. 그 올드하다는 표현이 참 정말 정확한 거야. 예, 예. 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뭐몇살 차이로 예. 적은 분도 있고 많은 예. 분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심재정님이 50, 4년생이거든요. 4년생. 네, 그런데, 어, 그런데 제가 보면은, 저보도 예.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니, 스타일이. 스타일이. 네, 예,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윤석열 씨가 60년생. 60년생이면, 뭐 저보다 6살 아래잖아요. 6살 아래. 근데 그분 하는 거 보시면은, 음. 저보다 뭐, 진짜 뭐, 일하시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런 최재형 게. 최재형이가, 어, 56년생. 그렇죠. 저, 저랑 같고. 예. 그 다음에, 홍준표가 53년생. 그러면, 저한테, 저보다 한 살이네. 네? 예? 예. 그 다음에, 살살살 유승민이가 58년생. 그럼, 4살 아래고 네. 어. 근데 하는 그, 거 보면은, 그, 뭐, 지금 한 70대 노인처럼 되겠죠. 그, 렇게 네. <웃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워낙, 그, <웃음> 저, 좀, 그, 관록들이 <웃음> 있으신 분들이고. 네, 네, 네. 게 이제 붙다 보니까. 예, 예. 그걸 뭐 제가 뭐그걸저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 예. 왜냐면 그 조직의 장일하고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근이가 몸에 배이거든요. 음. 뭐 물론 저도 군에서 뭐 장성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음. 저는 그걸 런 굉장히 싫어요. 불필요한 근이 음. 예. 예 이런 거 짱. 그렇지, 그렇지. 와. 일부로 탁, 근위직에 목소리 내고. 그렇지. 말 이렇게 좀, 톤 조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음.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위선적인 거거든요. 이야. 정직하 거. 이거 보세요. 벌써 이게, 최재형, 뭐, 이 생년월이 쫙 나오잖아. 요 <웃음>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절, 헛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저 후배들이 저렇게 따르고, 어허. 사회, 저, 저, 저, 저 젊은이들이든, 군의 부하들이든 따르는 음. 게요. 전혀 저는 제 기기를 안 뒀냐.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봐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래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웃음> 예, 예. 이 들어오실 때 보면, 예, 예. 앉을 때 보면, 이게 전혀 그 권위가 없고, 보습지요.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영해 보여, 영해. 예. 영하시다고. 우리, 예. 네? 대선 후보들 중에, 아하. SNS 있지 않습니까, SNS? 예. 요즘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음. SNS 계정을 저만치까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웃음> 아하. 한번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허. 제 이름 한번 치보십시오. 아. 그, 그게 쭉제 그게 바 뜨거, 뜨거든요. 그게 SNS로 다 계정이 나옵니다. 우리 신대동님은 딱 보니까 이 정치인 체질인데. 이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 자랑 무지하게 하거든. 아, 그렇습니까? 어? 아니, 제가 자, 제가 이거 좀 겸손해야 <웃음> 되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 말씀이 나 어. 김에. 아니, 저, 이걸 뭐 누가 설명해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SNS에 이게 왜 표현하냐면은. 예. 우리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대상이 음. 연령이나 그, 남녀 그, 그게 없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걸 무작위로 소통하는 거예요. 아, 그런 그런. 그럼 내 트위터 계정에 제가 어, 팔로워가 한만 구천 명 정도 됩니다. 아하. 거기로 꼭 누가 보는지 뭐가 무작위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고 그러니까 나이도 없고 계급장도 그럼요, 없고 그, 뭐 과거 뭐 했는가 그렇죠. 아무 관계 없이 그냥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타임라인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페이스북 계정이 세 개에요. 타임라인하고 음. 페이스북 페이지 두 개. 음. 그럼 세 개고.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채널, 뭐, 음. 뭐다 있어요, 제가. 그 심지어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웃음> 자, 그런데. 예. 신재동님, 저, 만약에 TV 토론에 붙었다, 이게. 예. 윤석열, 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렁아, 붙었어. 예. 이길 수 있어요? 자신있어. 아, 뭐 때문에? 그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음흠. 그, 뭐, 내공이 깊은, 이꽝 대선 후보, 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근데 그분들의 굉장히 취약한 분야가 많아요. 음. 특히, 저 안보나 이런 거는요. 예. 그, 뭐, 전혀 계험이 없고. 음흠. 어떤 후보는, 아니, 군에 자체를 갔다 오지 않았고. 그렇지. 어떤 분은 또, 응무응무하면서 예. 군에 그냥 그그 그 달기로 한경험는 정도지. 음흠. 저만큼 그 뭐냐 평생 음흠. 그 분야에서 정수하면서. 어, 예.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그 안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저저 그, 저는 저 국가 안보 전략을 그 미국 미국 국방대에서 전쟁대학원 그러니까 음흠. National War College에서 저이년그 석사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체계적으로 체계에 대해서 저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보가 이제 완전히 체질화 되어있는거지. 그러니까 체계화 되어있어지 체계화다. 물론 또개운도 많고 그런데 네. 그분들하고 상대가 안되고요. 음. 그리고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친구 한마디로 안 봅니다. 네. 국가 보위해요 선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위하고이이거부터시작하나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대통령 선서에. 음. 국가 보위최고선이에요 음. 그게 뭐 한마디로 안 보잖아요. 이, 이,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현재까지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네. 예. 국가안보 전문가 저밖에 없어요. 국가안보 전문가 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군대 안갔다 왔고, 그도 법률 전문가. 재형은 이제 법무관을 갔다 왔고, 또 법률 전문가. 예. 그 다음에 에... 저 홍준표는 육 개월 방위. 또 법률 전문가. 그렇죠, 법률 전문가. <웃음>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변호사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이는 군대 안갔다 왔고, 근데 그분도 법조인그 그 변호사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이 유승민은 육군 병장인데 이제 그 경기가 예, 예, 했다는 이제 거지. 연구원 뭐 이렇게 음흠. ADN인가 막 했던 예. 그, 그러니까 그 안보 전문가 없어요. 특이한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 근데 안보만 갖고 나라를 에,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 국가 안보 전략을 있지 않습니까. 음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음. 내가 뭐. 대, <웃음> 정하대 <웃음> 죄송합니다. 저 국가안보실 있잖아요. 예. 그러 거기서 구현하는 건 국가안보전략이거든요. 유감스럽게 음. 모르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전략이 뭔지 그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 하는 거예요. 국가안보전략에 추구하는 게 목적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질문하겠다니까요. 음. 지금 대선 후보들한테 아, 국가안보전략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바탕인데 예. 국가안보전략을 한마디로 추구하는 목표가 한마디로 좀정해집시고 아무도 대답도 음. 못해요. 음. 전부 다 어, 국가를 지키고 이렇게 놀 거예요. 아니에요. 음, 음. 국가안보전략을추구하는건 국가 이익입니다. 음. 국가 이익. 거기서부터 모두 출발하는데 자, 음. 제가, 제가 말을 더, 더, 더 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국가 이익을 음,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수단이. 그,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요. 예, 예. 포필러가 있는데, 음. 첫째가 물리적 안보예요, security. 음. 이게 소위 국방입니다, 국방. 음. 군사력 운용, 이런 게 전부. 예, 예. 두, 번째. 음. 두 번째가 저,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있거나. 국가 남이. 안보 전략 안에. 아. 경제가 들어간다니까요. 음. 그게 그, prosperity, 그런 게 번영이에요, 번영. 번영. 이게 안 되면 국가 안보를, 그, 국가 이걸 극대할 화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무자리에 딱 추구하는 목표가 국가 이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 경제가 번영이 안 돼가지고 어게 어, 국가 이기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가치예요. 아하. 밸류. 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국민의 인권. 응. 음. 이렇게 전부 가치화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이념도 국가. 그렇죠. 이념. 이념. 그렇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정성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렇죠. 그걸 가치로 하는 거지. 그렇죠. 하하. 그게 세 번째, 그게 보장이 돼야 국가이익이 보장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네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그 네번째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오더. 오더. 음. 국제 질서. 음. 그 법치 질서. 예. 이렇게 전부 질서에 관계되는 거예요. 음. 이게 무너지면 음. 국가이익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국가 통치에, 예. 기본, 그, 그, 그 개념이에요. 이야, 감동적인데. 음. 이 개념이 없는 후보들이, 범만한다? 그럼 뭐, 어떤 후보는, 마지막에 노는 질서, 음흠. 법치, 음흠. 법치 질서, 음흠. 이런 전문가들이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거. 예? 한 부분야의 전문가지. 예. 예? 그러니까, 법, 법, 그러니까, 법률가가 그렇죠? 나와 있는 거지. 법치 질서. 그, 국민들이, 아, 이번한대통령 하면은, 아하. 대한민국이 거 이거, 이거 잘못된, 니까 공정이니, 뭐상식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아, 이분은 이거를 잘하겠다. 음. 이 기대가, 또 그게 제일 국민들이 최근에 속상했으니까, 아, 잘하겠구나. 음. 이런 지지 높은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어떡하냐. 나머지, 경쟁 문제. 예. 그, 번영 문제. 음. 이거 누가 하는 거야? 또 어떤, 그 전문가가 또 있죠, 후보 중에. 그걸로 잘할 거예요, 어떤 분이 아, 그렇지. 그게 치중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 안보 문제. 이거 또아군출이 자는 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 맨 앞에 너는 물리적 안 보. 전통적 안보 이뿐만 아니고. 전통적 안 보. 소위 말한 이 군사 분야. 그렇죠. 그, 국방. 그다음 경제 문제. 경제, 이코노미. 네. 플러스 그다음에, 베리티. 그다음에 네. 예. 그다음 오더. 아, 밸류 문제. 밸류 문제. 그다음에 최적화한 국가가. 이네 가지를 조합을 음. 해서 국가 이익을 제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니까요, 제가. 아.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미국에서, 가 음. 내가 국가무치, 전략, 석사위기를 따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심재동 님이. 그런 그러한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후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없습니다. 예. 이게 심재 그러니까 제가 오직 답다 하면, 이건 내가 나가, 나가, 나서야. 바로 그거지. 네. 나서야 되겠느냐. 아, 내가 나서겠다확실 가지고 죠 <웃음> 그니까, 러 이, 내가, 대통령이 될, 어, 자격이 있다.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평가를 했구만. 저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음. 진짜 제가 대통령 되면은, 음. 대한민국은요, 네. 완전 살판납니다. 살판에 놔버린다니까, 살판나, 국민들이 신이 나가지고. 아하. 아마, 제가 음. 대통령 되는 순간에요, 음. 제가, 저, 그저께, 뉴데일리라는 거기, 인터넷 신문, 제일 미묘한 데 있어요. 예, 예. 그, 굉장히 길게, 두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 그, 그, 기사가 잘 나왔어요. 제가 출마 선언 는 뭐, 전문까지 다 싫었더라고요. 와, 나 참, 진짜, 저는 그 기사도 잘 몰라요. 예, 예. 근데, 네. 제가 150약으로 네. 뭘내세우느냐고 했냐면, 그,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정치 방립부터 종식시키도록 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음흠. 집합 금지. 예. 그다음 에영업 시간 제한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전면 해제 시 뿌리겠다. 나 그랬어요. 이게 음. 제 1호 공약이에요. 아니 전면 해제를 시키는데 네. 그렇게 해도 코로나를 막을 방역할 자신이 자신이 이거. 자신이.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에,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 빨리 음. 그다음에 그뭐 어, 쭉간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어, 실내 마스크 쓰는 기라든가 음. 이런 걸 철저히 그걸 해, 시켜, 지켜야 돼요. 아. 하지만은 불합리한 그 집합금지라든가, 그럼 소상공인 자, 어, 자영업자들, 완전히 예. 죽음, 완전히 죽을 판이에요. 그렇지. 지금 한계한개 넘었어요, 그럼요, 그 이거 완전히 망하게 생겼는데. 예, 예. 아니,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식사가 가능한데. 네. 6시 이후는 3명 이상 식사가 안 되네? 아, 그런 법이 어디, 그렇지. 코로나가 6시 이전에는 돌아다니고. 예. 6시 이후에는. 더 많이 돌아다닙니까? 응. 그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없애버리겠어요. 아, 너무나 이게... 불합리하지. 근데, 근데 그래서... 그걸 왜 오세훈이는 같이 왜 맞장구를 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음흠. 이게 너무 철저히 우리 국민들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음흠. 너무 저 정부의 일방적인 그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저항할권 리가 있어요. 이게, 너, 이게 아니,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억지해놨는 거,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 풀어줘야 돼요. 음. 그러면 대신에 어허. 코로나는 제가 완전 잡을, 그저 그걸, 그걸 하겠다, 이게다 잡을 수 있다? 예. 이 집단 면역체에도 확실하게 갖죠 예? 어? 예. 어. 그리고 백신 이걸 못 들어와가지고, 백신을 그래. 제가 제대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음. 웃기는 겁니다.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이, 이 진짜 칠레님 뭐 이런 데서 그럼. 백신 접종률이 지금 60% 내려대잖아요 다 넘었지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 최하야 그럼 14%. 부끄러운 거 알다 내린 거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걸 백신 쾌이방류인의 쏘이고 말이죠 음. 제가요 친과 동시에 1개월 외다 100% 맞춰버리겠어요 하아 왜못합니까 그거 이재사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 예. 가방메고 인제 갔어요 근데 그렇게 에 백신이 늦게 도입되는 이유가 예. 그게 좀 냄새가 나죠? 네, 저자들의 그 꿈꾸기가 보이잖아요. 그걸 비밀로 정치, 음. 그게 통제하려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래서 선거에서 유익하게 선거에서 이용하겠다. 그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작년 4.15 총선 때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 뻔하요 뻔해. 보여요. 나쁜, 나쁜 거죠. 그, 신후보님 말이에요. 네. 7월 27일 날,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하고서, 지금 한, 이제, 보름쯤 지냈는데. 예, 예. 지금 그 이준석 당 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아예예 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그 말은 많듣군요 한마디로 음. 이게 지금 시대 시대 정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역대 대통령분들이 다그 얘기를 했어요. 음. 주도 물론 그 약간 그 얘기를 안 해, 했는데 공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리고 어 그걸 제일 비판한 당이 국민의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비판적으로 문제인정권을 비판하고 음흠. 공정을 상취됐 했단 말이야. 네. 공정을 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예. 그렇게 가장 비판한 당의 대표가 어허. 공정하고 바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제가 보기 하하. 웃기는 <웃음>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표가 뭐. 금년 3월, 그러면 응. 불과 5개월 전에. 그렇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응. 그리고 당대표가 돼야 될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응. 모 후보를 응.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는 당대표 돼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응. 한술 더, 응. 그리고 한술 더 떠가지고 다른 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응. 자기는 뒤, 지구을 떠나겠다. 그렇지. 그럼 완전히, 그게, 그게, 그게, 그게 설이 아니고, 음. 그 사실이 확인되버렸단 말이야. 사실이. 그건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지. 그니까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유승민 때문에 당대표 나왔다. 그얘기했죠 유승민 대통령 만들게 해서 당대표 나온 게 네네네. 입증이 된 거야. 그리고, 음. 지금 제 취지 지금 제일 높은 후보가 당, 대통령이 되면은. 예. 자기는 지구를 떠나겠다? 그렇지. 이 얘기 한개또다 넣어버렸어요. 어. 이 정도 되면요. 음. 당대표로서는요. 자기는 계속 공성, 공정갱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음. 예? 이거 완전히 스스로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이거, 저, 대선 후보들이. 예. 뭐, TV 토론을 하고 어떻게 좀, 나중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부 못할 못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되면. 당 이분이 당 대표를 한 상태에서 음. 경선 결과에 승부를 안 한다니까요. 어. 그리고 지금 요 국민의 내부에서 지금 자중질한 음. 어, 적점 분열 현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예 음. 후보들 간에 음. 또 후보와 어, 당 대표 간에 예또 후보와 그 당원들 최고위원들 간에 이게 그래. 음. 완전 적점 분열이야. 어.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음. 그 저도 저 권리 당원인데. 예. 그래서 내가, 제가 사실은, 어 국민의힘 갱선에 참가를 해야 맞거든요. 예. 이거 딱 보고,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음. 아, 이런, 저, 어, 불공정한 갱선 판에 네. 야 내까지 이거 지금 갱선에 참여한다? 음. 솔직히 제가 안 내켜요, 솔직히. 그러니까, 8월 30일, 31일에, 후보를 이제 국민의 힘 안에서 경선 후보 등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8월 30일, 31일에 이게 응. 공고를 했어. 그렇지. 그런데 어, 다음 주 18일 수요일 그렇죠. 날 그렇죠. 일차 토론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 그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리고 두번을 한다 해도 저 경선 응. 후보 공식 등록 이전에 응. 토론을 두분 한다는 거예요. <웃음> 그렇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은경우는 토론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왜안 불러주는 거야? 아, 경선후보 등록을 안 했다고 뭐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이 안 되지 다 등록 안 했잖아 지금 그러게 정식후보 등록 뭐 3031일이야 3031일인데 그래서... 왜 심재동만 안 부르자 이게야 장성민까지 다 부르고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장성민이나 뭐 김태우나 뭐 윤희숙이나 신동보나 다 똑같거든 지금 응? 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부터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음. 뭐, 한간에 제가, 저, 확인한, 흘러놓은 이야기 하면은. 네.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음. 소위 그, 약근의 내관이 있답니다, 내관. 음. 이거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못하면 터지면 손해다. 그렇지. 이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기존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서. 음. 이 내관을 건드리지 않으라고, 안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그 내간이 뭐냐? 그데 응. 제가 그 내간을 이미 건드려 뿌린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응. 이걸 저거 공략에 포함시켜 뿌렸습니다. 그렇지. 이 탄핵 예, 공작이다. 난 탄핵 공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예, 아니면 도저히 공작이 아니면요, 이 설명이 응. 안 돼. 마녀 사냥, 응. 그, 이, 이게, 이게, 마녀 사냥. 이민재판. 이민재판식 탄핵이요. 응. 그 절차부터 법 적용이 모든 게 해석이 응.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작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 공작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걸 내가 공작에 내시고 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렇지. 공약 14번째 공약인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응. 특검이라고 아, 해서. 14번째 공약에 들어가 응. 있어요. 탄핵 공작 선거 부정 5 규명하겠다. 응. 그럼두번째 선거 부정. 응. 이게, 난 규명하겠다. 근데 이것도 뜨거운 감자거든. 약간의 내간이에요. 그렇지. 아무도 선거 부정 이야기를 안 해. 음흠. 안 했다가 최근에 좀몇명 생겼더라고. 그, 저, 황교안이. 황교안이 29일 날 했죠. 아. 그, 저, 대선 주자다 간담회 때. 제가 이틀 전에 제가. 간담회 때 얘기했고, 어제 대전 내려가가지고, 음. 뭐, 얘기했지. 근데 제가 지금 그 이틀 전에. 네. 출마 선언문에 공식적으로 그냥 발표를 해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서부터이 네. 사실은, 내간이 촉, 이게, 저, 뭐야, 이게, 촉발이 돼버린 거죠. 예. 그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요. 아니,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심재동님이 출마하신 걸알거 아니야? 알겠죠. 예? 알,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이것부터가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네 음. 가지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쉰열을 말하면 윤석열이나 우리 심재동님이나 네. 지금 8월 30일, 31일 그 공식 등록을 안한건 서로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어 그, 그, 그, 어. 어제 발표한 그 그. 그렇지. 근데 그렇죠. 윤석열은 어, 윤봉길 기념관에서 예, 예. 출마 선언을 했고 예, 예. 우리 심재동님은 국회 정론회관 소통관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한 거 똑같은 거야. 예예. 예, 예. 네? 네. 그러면 이것부터가 우리 심 대동님을 불러가지고 그렇이 기회를 줘야지 그런데 누가 아니 한다 하더라도 네네. 아니 등록도 안 했는데 이준석이가 오라가라 해가지고 그 앞에서 지가 떠들고 마이크 잡고 하겠다는 게 이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응? 그야 돼. 뜨거운 그 내간이 나그 네. 내가 그 바깥에 대해서는 탄핵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예. 규명. 플러스 한 가지 되어 있어요. 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네. 예. 국가정체에서 회복시키고, 이분들. 음. 그걸, 우리가 명예를 더선양해야 된다. 예, 예. 심지어 저, 저, 광화문 광장에 이분 두분 동상, 우리가 반드시 해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음. 근데 이게, 저, 국민의 면에서는요. 예. 자기들 그, 그, 그, 그, 뿌리잖아요, 뿌리. 뿌리지. 사진도 안다안 그려놨고 안 있어요, 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이게 이게 부각되면 될수록 이승만 음. 대통령과 금국 대통령, 음. 그다음 박근혜 건대하 대통령이 예.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 사실은 장본인인데 음. 이분들이 부각되면 될수록 뭐가 불편한 모에요 그렇지. <웃음>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부담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국민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거 제가. 이 그, 저, 그, 출마 선언문에. 그의 보수가 바라는 바지. 예. 네. 음. 그걸 내가 반드시 이분들 그, 그 위협을 잃겠다 음. 음. 그래서 그분들 위협을 이어서 더 대한민국 G5 맹풍국가로 음. 내가 도약시키겠다. 아. 이걸 내가 내세웠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정작. 음.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저, 기피하는 거죠. 아주 비겁한 거죠. 그럼. 저는 그배망당한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음. 가장 그그한 게요 배신 때리고 배어망당한 거예요. 그 인간 인간 인간 말종들이 한 짓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음. 대표적인 세 가지 내가 약간의 내관을 건드린다니까. 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대표적인 뇌관이 박 대통령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탄핵, 탄핵 공작에 규명하겠다. 공작의 진상을 규명다 철저하게 규명하겠다.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하겠다. 특검을 도입해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15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네. 왜냐면 이거 뭐 드루킹부터 대, 대통령 선거부터. 음흥. 그 지방선거 우리산시장 예, 예. 다 유죄로 판결 나버렸잖아요. 음. 그런데 4.15 부정선거가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증거가 많고 아하. 그다음에 우리 옛날 속담에 음.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미 도둑질을 두번 했어. 덜 켰어. 음. 예. <웃음>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갔어. 음. 아, 그놈이 지금 4.15까지 도둑질을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웃음> 그걸 내가 규명하겠다는데, 그걸 왜, 지금, 그, 야당에서, 음. 더 자기들이 주장해도 뭐할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그렇지. 그걸, 업모문으로또치부 하는 거야, 요무모로 음. 그걸 부정성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나약하고 말이죠 그렇지, 그 그래. 그래서, 이거, 완전 제가 깨부수겠다는 겁니다. 음. 아마, 그, 국민의힘, 당대표부터 제노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누가 국회의원이 제가 지나왔어요 예. 어당 대표하고 한번저 만나는 봤나? 아또 당에 가서 뭐저그 사무처? 예또 기조국이라고 있답니다. 음 있죠. 그 신무자들이라도 이렇게 좀 알아만 만나봤나? 아 아니요. 음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예. 제안 합니다. 아 제가 뭐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 다 알텐데 뭐 연락 오겠죠. 음그니다 어, 저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제가 당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소리 음. 끼친게 없잖아요. 그 당이 못 하는 주장을 제가 제가 대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 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음. 왜? 이게 저자유외국 국민들은요. 음. 이 목소리에 그냥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제가 말한 말 굉장히 그저 반응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아. 그만큼 그 목, 목,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음흠. 진실된 지도자의 목말라 있었는데. 그렇지. 제가 그냥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럼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요. 예.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있다 거죠. 그럼 저한테 연락을 와서, 아, 제발 좀 와달라. 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뭐가 답답했어. 그렇지.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 이자들은 우리 저, 신동보 제, 제동님, 미나, 우리, 그, 이름바 정통보수와, 고 예, 예.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거, 절대, 심재동님은, 어, 지금 벌써 보니까, 뭐, 기가 죽을 분도 아니고. 아, 쟤는 안죽 그냥, 그냥 밀고 가실 뿐인데. 제가 사주가 월, 그렇답니다. 어릴 네. 때부터 기가 엄청 쎄다닙니다. 우리 저희 가족들이 유명해요. 예. 예. 그 기가 엄청 세신 분인데. 예, 예. 자, 지금 보세요. 어, 이준석이를 쫓아내야 된다. 그 얘기만 한번 해보세요. 아, 제가 그러니까, 음. 윤석 당대표가, 음. 경선 관리를, 예. 본인은 공선 경, 경선, 공정 예. 경선, 공정 경선 기조를 이어가겠다, 그랬잖아요 음. 뭐 예. 그러니까 또, 윤석열 그 지율 1위 후보가, 음. 또 뭐, 당의 통합과 단합을 예.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음. 그 전화까지. 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이가 지금 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아하. 왜 당당히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아, 지금 당신이 그,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하. 아 내가 당선되면 당신도 지구를 떠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냐? 예, 예, 예. 그정확하지 이제 내한테 해명 좀 해라. 당신이 당대 그런 걸, 그,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고. 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가 갱선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지, 그렇지. 아, 이 이야기를 왜 못하는 거죠? 나 얘가 통제 안, 안 되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나는 이, 윤석열 이분이 나는 굉장히 대찬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국민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지를, 그 지지를 많이 보낸 거 아닙니까? 어허. 근데 이분의 이을보면요 이야, 이분도 굉장히 그 약하구나. 비겁하구나. 어허. 뭐, 이게 문제된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미봉하고 말 적당히 이렇게 하가 넘어가려면 굉장히 나는 그비보해 보이는 거예요.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 판을 버릴, 어? 판을확 버리기에 따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 왜냐면 일단 이제 국민의 입단을 일단 입단 피하고 보자 이거지. 예. 이걸 피하고 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가는 예. 예. 그리고 뭐 이준석하고 맞장을 떠야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는 떠을려요지렇 지금 저처럼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예. 어? 너 유승민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해가 <웃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으면요 바로 이준석이 간대. 내가 딱 딱 이런 게 당신 이야기한 거 사실이냐? 음. 이미 나도 봤는데 음. 해명 직접 좀 하십시오. 예, 어 해명을 쫙 해라. 그리고 내한테 일단 해명해라. 그렇죠. 내가 당사자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해명하고, 음. 그다음 당원들한테도 해명해라. 예. 그리고 당신이 이저당 대표로서 공정 경선을 관리할 위치에 있는 지 한번 짚어봐라. 음. 자신 없으면. 어,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딱 얘기를 해야죠. 하, 이야, 아주 속시원하구만. 그걸 못한다는 거는, 이거 웃기는 거예요. 아,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따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야, 그... 참. 어. 나는 대통령 되어도, 이, 이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어. 좀. 조금 뜨거운 거는 피하겠구나. 어. 그래 아야 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음. 예, 짓고 음. 뭐 제대로 어, 바로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딱의물이 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고 아, 악착까지 달려들어야지. 당연하죠. 아 어, 이건 말 이거 아니다 말이야. 아니죠. 이게 뭐냐? 딱나와야지 예, 예, 예. 어? 예. 근데이 사람 이게 공정이냐? 잘못된 말이야. 거 어떻게 바로 채울 것인가 그냥 얼버무리는 거야. 얼버무리. 어? 예. 아마, 자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네. 광호병처럼. 음. 그러면 막, 적당히 이렇게, 위공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도, 네. 이준석을 탄핵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대통령도.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했는데. 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공정하게 가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니냐. 올라간... 그러면 윤석열이 거기서 얘기를 해야지.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신지호가 입에 올렸지만, 네. 그건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음. 어? 음. 왜 이걸 긁어 부스럼을 내느냐?라고 음. 진중권이 제기처럼 해야지. 그렇죠. 갈등이 없는 갈등인데 왜 갈등을 만들려고 하느냐? 네. 이건 나는 그 음? 당신의 의도를 모르겠다. 음.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음. 왜? 그러면 3월 7일 날 어, 대구 메일신문 유튜브에서 예, 예, 예. 내가 대통령 된 되면 당신이 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했는데 예.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딱 나와야지. 그래야 예. 아 역시 윤석열이다 그러지. 그런데 이조적당 대표는 야 탄핵 이야기 딱 넣으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아하. 딱 그대로 치잖아요. 음. 나를 이게 저 그쪽 진영에서 공개가 목표가 드러났다. 아 그렇지. 그런 게쫙 거보면서, 음. 야 저사 저저저 저, 저, 저, 저, 저, 젊은 저당 대표가 음. 한 맹랑하구나. 딱그 아, 느낌이지. 저딱 그, 제가 그, 저한테 걸리면요. 저 작살 날 뿌려요. <웃음>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작살 날 아. 뿌려요. 아, 아. 당신 무슨 지금 말장난 하고 있냐 이거야. 음. 당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라 이거야. 아. 무슨 탄핵 이거 해가지고. 싹 빠지면서, 그런거 전부 묻어버리냐? 묻어버리고, 탄핵으로, 이제, 뒤집어 씌우는 뭐 거지. 그렇게 당신이, 뭐, 젊은 당대표를 기치로 내걸고, 당대표가 됐는데, 아하. 당신 진짜 젊은 사람 맞나? 사나이 아. 맞나? 딱 물을 거예요. 그 비겁한 행동 아니냐? 음. 어? 비겁하다 이거야. 하, 아, 비겁하지. 비겁하지. 그게 이제, 가장 그... 비겁한 건요, 어. 가장 젊은이 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예. 젊은이들이 비겁한 거 싫어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음. 이런 거. 아하. 이거 완전 비겁한 상태예요 그게, 비겁한 정도가, 완전히, 저 저, 저, 저, 저, 늙은이, 그냥, 이상으로 비겁한 거예요. 제동이 보실 때는 이준석이를 끌어내려야, 다 보는 거죠? 저는, 저, 단언을 뭐 못하지만은,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갱선에, 예. 어,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음.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게 음. 핵심 변수가 이준석이에요. 아. 이, 이분이 당대표로 있는 한 음. 공정경선에 보장을 음. 못한다는 거죠. 음. 걔가 들어가봐야 불소식의 역할 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 완전히 이용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음. 경선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음.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계속 있는 한 아하. 경선을 안할 수도 있어요. 저는 참여. 그러면 참여. 이준석 차도를 참여. 위치할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지금. 사찰에게 사퇴. 그 지금 유치고 있는 거지. 예. 사찰에게 사퇴. 어. 당대표 자기가 이미 상실했어요. 아, 그렇지. 그것만 가지고, 그 자리에, 있, 나는 신기합니다. 음흠. 어떻게 그런 막말을 다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드러나버렸는데. 예, 예. 아직 그, 뭐, 그 당대표를 지키느냐, 이거야. 제저 같은 경우는 창피해서라도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지. 몰아내야죠. 아. 야 뭐라는 얘기건국민의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아니 유승민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가 됐다고 했는데 네. 그 사람을 지금 공정... 어? 경선을 해달라고 한, 한,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거. 안 되는 거지. <웃음> 그렇게 한마디로 어허. 국민의힘의 공정, 경선 판화 완전히 깨져버린거예요 음. 네, 이거 판가리 해야 돼요, 판가리. 판가리 해야 된다. 그, 그 상태에서는 저도, 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안 생겨요. 음. 음.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승민이에 대해서 우리 심재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분은요, 제가, 음. 저, 잘은 모르는데, 음. 똑똑하고요. 음. 그, 그는 틀림없어요. 음. 굉장히 전문가고 하는데, 그, 또 합리적이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참, 그분도 그잘 아시겠지만, 원죄가 있어요, 원재가. 음. 박근혜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장선 거예요. 음. 근데 이 탄핵이 지금 따지고 보니까, 예. 제 눈에는요, 잘못한 게 없어. 음. 박근혜 음. 대통령이 음. 뭘 잘못했지, 아. 무슨 죄를 짓지 하는 게 제가 잡히는 게 없다니까요. 음. 그냥 마녀산형에 막, 이민재판 넘고로 붙여가지고 공작을 한 거죠. 예. 그분이, 그러 그러니까 뭐, 그, 검찰에서도 기소를 막 했잖아요. 음. 맞다 한게 없으니까, 전혀 법에도 없는, 예. 뭐 그런 이야기죠. 지금 공동 경제 공동체 이런 거법에도 없답니다. 음흠. 또는 뭐 묵시적 청탁 이런 이야기요. 법에 적용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용어를 동원해서 음흠. 억지로 엮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아. 탄핵이 제일 국회에서 그 2016년 12월 3일날 결정이 됐죠. 예예. 그래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통과되버렸잖아요. 그런, 그거기게 앞장선분이에요. 음. 그게,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아. 국회의원 62명이, 음. 그게 동의를 했다는 거아니고든요이 당. 그, 그걸 동의하는데 상당히 그, 역할을 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쭉 진행이 돼가지고, 헌재를 거쳐서 검찰에, 어 이제, 그, 거쳐서 음. 구속까지 이렇게 됐는데, 음. 그게 단초를 제공한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까지 잘못됐다 얘기한 적도 없고, 음. 저는, 그,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고 잘못 잘못 하면은, 다시 어, 다시 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탄핵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 국민의힘 대선 대선후부, 후보, 유럽 대선 후보들이 다 지금 탄핵 문제를 거론 안 하고, 음. 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또, 이거 뭐, 차,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만지면 만지지도록 손해다, 뭐, 이렇게. 그왜 갈등을 일으키느냐? 그, 음. 거 비겁한 거예요. 음. 아이고 뭐, 뭐, 마음은 아프지만. 음.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리 잘못됐다는 게 뭐, 지 뭐, 이잖아 마음은 아프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법률적으로. 그게 막, 이게 배반적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음. 재판소 마음이 아프고 잘못됐으면 응.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 만지면 만질수록 손해다. 그렇지. 와 참, 정, 진짜 이거 응. 정치가 응. 이렇게 비, 비급해도 되는지. 응. 그리고 다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신 그 정치에 빼묻지 그그 않은 신인들까지 떼묻은 예. 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 <웃음>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아... 저는 절대 잡을 때가 당연히 바, 바로 잡아야죠. 잡아야지. 당연히 잡아야지근데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예컨대 최재형 씨 같은 경우 예. 뭐 탄핵에 무관하다 어?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탄핵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그러니까 게 제일 위험한 게 예. 예, 보수 저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예. 또 당부터 예. 그런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보수 자유애국 세력은 예. 국민들은 예. 나중에 결국 진영 대결을 할 테니 우리는 무조건 지지할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 높그 높이,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흠.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 그 외연 확장을 하는데 음흠. 이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네. 중도 확장이 안 된다. 음흠.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참나 참 희한한 사고 방식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저양 진영 대결하면요 중도가 없어요 원래 네. 이승만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음. 민주주의 대결하는데 중도가 음. 어딨냐 그렇지. <웃음> 어? 중도가 어딨냐고,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인데, 예? 양, 진영 지금, 저, 저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중도가 그거 네. 어있어요 음. 그건 마찬가지예요, 대선도. 음. 그런 나약한 것이 해가지고, 개주의적으로 음. 제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좋은 거예요. 네. 예? 저는. 음. 그거 따지지 않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음. 그 중도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탄핵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다. 뭐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아, 그런 기주의시고 음. 나약한 그 그런, 그, 처, 그, 처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네. 그 사나이가 아니죠. 아주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아주. 사나이죠 음. 아,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되면안 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그. 어중간한 입지, 그, 저, 스탠스를 취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음. 나중에 이래 갔다 저리 갔다 할거 아닙니까? 국민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네.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도 뭐, 어, 이제 뭐,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캐리어가 할하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도 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심재동님은 일단 좋게 얘기하다가, 이제 볼십을 얘기하시는구나, 보실까 아니, 종, 이, 어, 어, 해서 해서 습관이? 예, 예. 좋은,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예, 예, 아니, 네, 네. 네. 이분이 그, <웃음> 저, 한마디로, 대망당한 분이에요. 하, 아, 야 왜냐면, 자기,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음. 구속되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대무치를 더한 분이잖아요. 당에서 출당을 시키버렸지 않습니까? 당대표 할 때.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더, 저, 빨리 좀 석방이 되도록, 음. 주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끝으로 그냥 출동시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걸한 거예요. 그의그 인간성으로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지금 와서는 또 윤석열이를 또 비판하는 거 아니야. 어? 윤석열 네가 그렇게 다 이제 적폐 청사를 했다. 또사냥개 아니었느냐. 어? 근데 그때 자기가 전당대, 음, 그때 음, 자기가 어, 당대표잖아. 예, 예, 그렇죠. 근데 다 대신 윤석열이가 다 숙청해 준거 아니야? 그때는 한마디 도못하한말도안 했잖아. 그니까 비겁한 거예요. 굉장히 비겁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라 하냐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지. 그근에 대해서, 당대표를 패배하지 말라고. 아, 옹호를 하네? 음이 사람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 <웃음> 근데, 어? 그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음. 그, 이중인격적인 그게 드러났버린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건 참. 특이한 거예요. 음. 그 지난 대선 때는또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예. 미시메프센트 지지율 한데, 또 안철수인가? 그렇죠. 안주수 대표하고 막단일를 못해가 막두분 합친 거 했으면 이길 수 있었죠. 이길 있었던 수 있었죠. 수 있었죠. 예. 내가 이제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 될때두달 예. 안에 이준석은 공중불에될 것이다. 예,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 그, 그, 붕괴 상황이 온다. 예, 예. 근데, 정확하게 두달 만에. 아, 지금 두달 됐겠죠. 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예, 박진박진박진 박진. 박진, 권영세 원희룡이가. 예. 전부 서울법대 출신의. 그 예, 예, 예. 그야말로 계산이 정확한 분들 아니에요. 네. 예, 예. 조... 이 사람들이 이준석을 조지는 거야, 지금.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야. 난딱 음. 이거 보면서, 아, 이준석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걸 제일 먼저 조진 게누구냐 하면 박진이었거든. 네. 이건, 어, 이준석이 잘못 한 거다. 예, 네. 그러더니 권영세가 조지단 말이야. 예. 네. 그러더니 원희룡이가 독을 쭉조져버리는거 아니야. 아, 어, 했... 어, 원희룡 그분 말잘했어 어, 완전 오만. 어? 독선. 독선이다 말이야. 완전 히 이준석 자신의 손바닥 위에 대선 후보들을 올려놓고. 그렇지. 기획 연출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키한다 아, <웃음> <맞아>. 그러니까. <웃음> 내가 원희룡을 아니, 아니,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웃음> 원희룡이가 한말 중에 가장 잘한 말이야. 예. 원희룡이가 한2 0정도 정치했는데, 예, 예. 이건 전국을 찌른 거야. 예, 예. 근데 이, 이한건 제가 만일에 출마하면 제가 좀 손발에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웃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있는 쪽에, 이게 보면, 이게, 방향이 있거든. 예, 예. 아, 이준석은 안 되는구나. 아니, 이거, 원희렁 띄워주려고 왜, 제주도까지, 아, 이준석에 예, 예. 내려가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같이 그 전동, 이거.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막.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불구하고, 음. 딱 원희렁이가 돌잖아. 판단한 거지. 원희렁이가 이거 도는 데는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 서울 법대 수석 입학 아니야. 예, 예. 네? 고등고시 수석 입학이고, 수석 패스고. 끝났다고 보는 거죠. 끝났다고 보는 거지. 예. 예? 예?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게 결국은, 결국은 도움이 될 거를 봐요. 그렇죠. 아 어, 이게 싸우는 게. 예,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예. 어? 맞아요. 예. 그 적당히 미봉화하고 하는 그게 위험하지. 예. 그, 이 문제가 된걸 드러내,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예, 예. 싹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음. 예. 예? 음. 저, 저 태풍이나 저 홍수 들어가지고, 물이 잠기고 막 엉망진창이 돼도 예. 싹가재를막 물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말리고 네. 해서 싹 다시 정리정돈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나 또 다시 출발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청소도 안하고 음. 진흙에 막 잠기고 이런 걸 그렇지. 그대로 막 적당히 해가지고 그게 그집채하로 됩니까? 그냥 터뜨려 버려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청소해야 되잖아. 음. 버릴 거 버리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윤석열 이야기 잘했는데, 굉장히 상남자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싹 피하는 거야, 어? 음. 아, 나 네, 그거 감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네. 지금 광화문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 네. 근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어? 저기, 저, 강원도 고성에 가면 예. 한뭐 우리 사무실 이만한데 지금 그때 그어 이승만 대통령이 휴가 와서 머물렀던 데 지금 뭐 쓰시던 뭐그 집기 이런 게 있거든. 아, 예. 네? 고성에. 예. 그 예. 강원도 고성에 눈물 나는 이야기지. 그런데 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좌파들이 난리를 필 텐데. 광화문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동상, 세울 자신이 있어요? 대통령 되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다. 확실한. 네. 제가 저 대통령 돼가지고요. 예. 네. 그 국가가, 뭐 여러가지 그 국가 기관, 산업,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착공해버립니다. 그건 반대해도 어쩔 수 없어요. 국민, 자파들 당연히 반대하겠죠? 음.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건 반드시 세워야 돼요. 왜? 우리나라 뿌리고, 응.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이 정도 잘 살게 만들어준 예, 예. 그 장군인들인데, 그왜 동상을 모시옵니까? 예? 잠깐만요, 우리 이제 말뚝이 님이 슈퍼챗 쏘셨네. 예, 예. 심동보채동님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예. 어, 촛불 집회하고 난리를 필텐데, 그거 아유, 막을 수 있어요? 아유,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저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가능합니다 어허. 방어병식으로, 그, 나약하게 대응하면 안 돼요. 법을, 그냥 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국가부정. 만약에 신동보 제동님이, 오다 얘기놓 왔잖아요. 예. 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청와대에 계셨으면, 예. 그때 당... 탄핵을 막을 수 있... 있었어요? 당연하지. 음. 당연하지. 예? 당연하지. 그때 청와대에서 뭐, 하여튼, 저한테 막뭐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 으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그렇지. 비서실, 우리나라는 부실장 제도가 없어요. 미국은 <웃음> 있는데, 부실장 정도라도맡긴 하시면요. 그런 음. 일이 없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어림없는 소리죠. 아, 택도 아닌 소리 택도 아닌 소리. 응? 예. 그때 그 안에 군인들이 다 있었어요. 어? 예, 예. 김관이, 김관진이가 국가안보실장하고. 예, 예, 예. 다 국가안보실에 군인들 또말했어요 예, 예. 어? 예. 그리고 그때 뭐 비서실장이 뭐다 있는 거고. 예, 예. 그냥 무너진 거야. 그래. 응? 우리 심재독 같은 분이 한 분만 계셨으면. 예, 네, 끝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음. 진짜 그, 저, 저,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예. 강호병 있잖아요. 예. 제가 참도 못해서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딱 썼어요. 그때, 현역 때인가? 아니요. 전역 한이니까 아, 전역 한분이까 현역 때는 그런 거 못하죠. 예, 예. 민간신문이니까. 응, 그걸, 저, 강호병이 사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 해결 방안을 보고서를 딱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아.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개조식으로 으흠. 그래가지고 청와대 그모 수석 비서관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음. 음. 그래서 내가 자꾸 친해. 아하. 이거 참그 바쁘신 분인데 친구. 응. 내가 당신 시간 안 빼고 싶지 않다. 으흠. 절대 부담 안 드린다. 응. 대신에 내가 꼭 이거만은 당신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다. 네. 그리고 비서관 일로 왔어요. 음.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여민관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그 안에 그, 그 수석, 뭐 수석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음. 딱 호중무위에서 꺼내가지고, FC 한장딱 줬어요. 그걸 딱 읽어보더라고. 음. 음. 이거 어떡하냐. 음. 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음. 내 의도는 이 대통령께서 음. 이 보고서를 꼭 읽으면 좋겠다. 음. 너는 그,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니까, 에 그걸 전달했 음.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예. 그걸 내가 따지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뭐 전화로 뭐, 갖고 알아서 하는 거, 내 음. 나는 내, 나는 내 의견을 냈다. 네. 네. 근데, 그, 먼 훗날. 음흠. 그걸 알았어요. 응. 보고를 했대. 예. 네. 광활병이 완전 히 바뀌었다니까요. 음. 그 사태가 이게, 전개의 양상이 싹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보고서때에그랬죠 아, 대응하는 이명박 정권의 그 대응 자세가? 예. 음. 그게 그때 보고서 요지는 이강호 저.. 전부.. 그.. 문제아저 저.. 노무현 으흠. 대통령 그그까지도막 놓는다고요. 광호병의 네. 이슈에. 그래서 내가 딱칭하 이거 이거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음. 이거 지금 정부가 이런 나약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요 절대 이걸 지압 못한다. 못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간다. 끌려간다. 음. 산인.. 그래서 이걸 정권 초기에 이런 예.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국민들 은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설득하라. 그렇지. 설득이안 되면은 음흠. 이거는 이제 군을 동원해서라도 음흠. 그걸 해라. 음흠. 안 그러면 이거 사 년에 끌려갈 거 된다. 그어요 그럼 예. 그대로 맞은 거지. 예. 그래도. 그냥 촛불 두 방에 날라간 거야. 예. 이명박 정권 날라가고 예. 박근혜 정권 날라가고.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만 말씀 중에 음.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느냐. 그래 음. 사퇴하지 뭐. 아 제가 보고서까지 써서 그네에서 음. 어느 정도 좀 그게 기여를 했는데 예. 제가 당사자라 얘기한 대통령 딱물릿속에다 있죠. 해법이. 음. 바로 해결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예.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강병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거지. 그렇죠. 어? 예. 그리고 동상을 음. 범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동상 높이가, 어. 일반 시군중에 장난치고 하지 않습니까? 어. 동상에 뭐 페인트도 뿌리고, 음. 박정희 대통령 저기, 그 물레공원에 있는 거기 막,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절대 못하게 할 거예요. 아. 아예 동상에 올라갈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아니요. 높이를 한 100m.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러니까 그, 동상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기, 이, 이거를 한, 저, 최소한, 한 100m 가까이 세우고그 음, 위에 네, 네.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말뚝이님이 예예 오로지 박대 대통령님 해가지고 또 슈퍼챗을 수렸네 예예 영국 가보셨습니까? 네네 그러네요 영국의 그 런던 중심가에 음흠. 트라팔가 광장이라고. 그렇죠 이제. 트라팔가 광장. 트라팔가 광장에 음흠. 트라팔가 해전의 영웅 그저 넬슨 제독 동상이 아. 있어요. 네 그렇죠. <웃음> 넬슨 제독 동상입니다. 그면 위에 동상이 안 보인다니까요. 동상을 범접. 올라갈 수 없지. 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기둥이. 예. 위에 그 동상이, 이제 넬슨 제독이 쫙, 충동, 중동 동상이 있는데, 밑에서는 음. 안 보여요. 한참 100m, 200m. 그렇지. 그, 그, 하서 봐야 그 공석, 동상이 보여요. 근데 이승만의 동령 박, 박준희 대통령도 동상을 이렇게 만들면. 예. 무슨 좌파놈들이 뭐, 거기서 뭐, 페인트 칠하고 어쩌고. 올라갈 수도 없다, 이거지 올라갈 수지 와, 그 기가 막힌 이야기네. 그리고 지금 기, 기존에 강화문에 세종대왕 <웃음> 어, 동상하고 이순신씨하 그렇죠.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분들 또, 그건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존경하고, 네. 제일 존경하니까 그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시대, 그 어, 분들은 아니거든요. <웃음> 근데 그분들 동상을 그대로 또 존중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근대화시킨 대, 대통령, 양 대통령을, <웃음> 동상이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한다니까요. 근데, 그분들보다, 음. 동상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은, 맞아. 뭐, 야간에 조명하고, 음. 그, 올라갈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아. 아, 뭐, 올라가려면 헬기 타고 올라가야 되겠지 헬기.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네. <웃음> 좋죠. 어.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좌파들이, 뭐, 김대중, 뭐, 노무현 동상 만들자. 아, 그럼 그뭐 어떻게 그럼 하라고 해야 돼?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도 음. 국가에 귀한 게 물론 있죠. 음. 있지만은 이제 그백관0쪽으로다할수 없잖아요. 아. <웃음> 공과를 공과를 봤을 때 음. 그래도 굉장히 그 결정적으로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예. 결정적으로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금국의 아버지잖아요. 음. 네? 그다음에 근대에 그 네. 엄청난 좌우익의 혼란 속에서 네.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어두 기치를 내거라고 제가 미국 그 워싱턴 DC에 그저꼭건 다닐 때 uh -huh. 마운트 버논이라고 있어요. 예. 마운트 버논. 그 조지 워싱턴 uh -huh. 미국 초대 대통령. Uh -huh. 그게 생가가 있어요. 그렇지. 그 포토맥 강 옆에. Uh -huh. 근데 그 미국 워싱턴 초대 대통령 동상은 uh -huh. 숫자를 해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미국 uh -huh. 전역에. 그럼 그런. 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군국 대통령이. 예. 공과가 없겠습니까? 가, 그럼. 그럼, 박진희 대통령, 뭐, 한, 뭐, 친일판이 말인데. 음. 아,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일, 저 영국 해군 장교, 아 영국 장,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럼. 박진희 대통령도 미, 일본군 장교 출신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신민지 때. 그, 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음. 그래서 박진희 대통령이 보면 더 과감하나요, 음. 워싱턴 그렇지만 그분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르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야 나라가, 유지. 많습니다, 이거야.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야.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는 거야. 응? 당 건국의 아버지를 지금 완전히 패들게 쳐가지고. 차악. 어? 진짜 웃겨.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동상 하나가 없잖아. 예. 그상의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동상 하나가 없고, 맨 뭐,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에 장군들 세우는 거야, 동상요 응? 제대로 된 나라라면요. 예. 주은 동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음. 다시 제대로 제, 재건하겠다? 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출발 거기서부터 한다는 거냐. 국가정체성 확립하고 음. 그, 국민의 자부심 내 복원이라고 딱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분들 동상 채우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모르면 이거 국민들 가르쳐야 돼 특히 저 젊은 학생들. 예. 어, 교과서부터 다 뜯어 고쳐야죠. 음.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왜 그걸, 그걸 아니 대통령하겠다는 분들이 예. 왜 그걸 자신감 있게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렇지 못치고 나가냐 이거야? 그거고 음. 이거 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심지동님의그 공약 중에 예. 5.18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 유공자 중에서 아 그거 말씀이에요? 아, 그거 가, 가짜를 곤란하겠다.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그 예, 예, 예, 예. 얘기 좀 한번 봅시다. 그게, 지금, 저, 국가, 저도 국가유공자거든요. 어허. 왜? 아, 간첩성 객침시켜가지고, 그 무공, 하락무공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그 국가유공자고. 응. 음. 그러면 뭐, 이 좀, 돈이 나옵니까? 국가, 아, 무공영예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아, 그게, 뭐하죠? 나오는군요. 아, 그, 엄청 저한테 도움이 됐죠. 어, 지금 살아가시는데. 예, 네, 그제 이제 용돈, 주 용돈 원이 아, 그러니까 <웃음> 군대에서 나와 가지고 어그 군인연금이 있을까지 예 군인연금과는 별도로 그런 무공 영예 수당 영예 영예 수당이란 게또있구만예예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연금은 예. 그 이제 군인연금은 예그뭐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 가정에 예. 그 가정 또 운영을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주로 쓰고, 물론 저도 좀 쓰고. 예, 예, 예. 이제 개, 진짜 용도는 그게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거 사오셨구나, 그 돈으로. 음. <웃음> <웃음> 예, 그렇게. <웃음> 아, <웃음> 어, 그런데. 뭐, 뭐 이야기 하시죠? 아, 지금 국가유공자, 아, 가짜유공자.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국가유공자라는 게. 야. 그,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예, 예. 그걸 왜 맹단을. 음. 공개를 당연히 알려지면 알수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5.18 도국화 용자예요. 예. 근데 알려지는 걸 나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알려지면 실한데 음.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명단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거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 저는 근데 그걸 주장하면 은 5.18을 폄훼한다는 거지. 그건 그게, 그게 웃기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 웃기는 거잖아요. 그정정당당하게 하면 더, 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명예스러운 거, 자기들 그렇지. 그렇게. 예. 수단까지 받고, 그 명예로운 그, 유공자인데. 예. 왜 일반 국민들한테 자기들 맹단이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느냐, 이거야. 음. 굉장히 이웃 배반직이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건 뭐,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다, 그, 그,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싫어한다는 거는 부끄럽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부끄러운 유공자는 갈라, 저는 갈리, 그,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국가 정지를 위해서. 그렇죠. 아이고, 이윤정님 제동님 응원합니다. 어. 아이고야. 유공자 자격이, 자기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판별해서, 음. 유공자에서 빼야죠. 하. 그게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 광주시민의 순수한 어. 민주화 투쟁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음. 광주시민의 맹의를 위해서는 지금 그걸 가려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통령되면요 음. 맹! 그저딱 가려낼 거예요. 하. 왜? 아, 그 당시에 뭐 나이가 12살 이런 사람들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유공자라 이거야.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주시민의 그리고 그 광주에 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다 지금 돈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광주 시민을 욕되게 한 거라니까. 아, 그건 가려내야지. 가, 가려 광주 시민의 그 희생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그건 골라내야 돼. 네. 옥석을 가려내야 돼. 옥석을가려내야 돼. 그게 광주 시민을 위한 거죠 오히려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음. 맹란 공개를 끌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음.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예. 투쟁이 폐마되는 음. 거예요. 폐마되는 거예요. 예. 그건 그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건 난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음, 그건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봐야 돼. 당연합니다. 네. 이건 절대 뭐패배하는게 아니라, 광주 시민들,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주민들. 맹해 명예를 위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응. 제가 면요 저, 저, 호남분들이요, 저를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 오히려? 어이, 사람 진작 대통령이 됐어야, 응. 우리가 명예가 제대로 찾고, 네. 우리가 진짜 혁명적으로 우리 삶이 음. 정말 이게 저 바뀌는구나. 음. 야 아직 당신은 왜 이제 나오냐. 아. 당신 같은 대통령을 우리 바랬다. 이렇게 노, 반드시 놉니다. 아. 저는 진짜 취업감정 없어요. 저는 군 생활할 음. 때도 음. 우리 동기생이나 우리 배, 뭐, 그, 군함함장할 때 찾아왔잖아요. 예. 우리 부장 보고, 야, 너 부장이 어디에 출신이냐? 이러고 그래요. 나 음. 아. 모른다. 왜요? 아니 네 부장 밑에 바로 직속 부하가 호남 출신인지 경상도 출신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 몰라. 몰라. 아.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그런 걸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안 왔다. 음. 음.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능력이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어느 출신이 필요했냐? 나는 음. 진짜 저는 한 번도 부하가 음. 제가 고향이 어딘지 아직 본적이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경계가 그거. 없는 의식이지. 전혀 없어요. 예. 근혜 그 대통령이 지금 4년 5개월째 감옥에 계시어요. 아, 진짜? 네. 진짜, 근데, 진짜. 그런 잔인한... 어, 지금 대통령이 아... 되겠다고 나오신 분으로서 어, 어떤 생각이세요? 그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됐고요. 음. 그 있을 수 없어요. 음. 그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권 전직 대통령을 예. 두 명이나 지금 감옥에 보내놨다. 문재인 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한, 한 열흘 됐네. 동아일보수 앞에서 어떤 그 집회가 있는데. 예. 1인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연설을 꼭좀 해줬으면 좋겠다. 1인시. 예. 예. 그게 이제 이슈와 사이로 부정선거. 예. 그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석방. 예. 이거를 주로 연설, 저 연설을 했습니다. 아하. 하면서, 내가, 저, 문, 박, 저, 저, 문, 문재인 대통령한테, 음. 정식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아하. 제가 시한부로 요구한다. 아하. 8월 15일까지, 아하.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십시오. 만일, 아하. 8월 15일까지도 석방을 안 시키면은, 아하. 제가 대통령 돼가지고, 아하. 당신 바로 깜찍이 됩니다. 당신을 음. 절대 사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경찰에서 국가의 항적한죄, 즉국가합시 국가의 항적한죄 수 여적죄로 음. 경찰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하. 그게 만약에 여적죄가 드러나면 당신은 사인이다. 음. 바로 집행해버린다. 근데 당신이 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음. 박근혜 대통령을 8월 15일까지 예. 석방해 주십시오. 하. 내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음. 그러면 안 되죠. 하. 지금 저 대통령 지금 불과 인기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반년 음. 정도 남았는데 기회 없어요. 음. 문제 대통령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풀어야돼요 그런데 이제 임기 내에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어?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의 기사란 말이에요. 임기 중에? 예, 네, 임기 중에 안 풀어준다. 어? 그러면 아, 지, 그러면은, 음. 문재인 대통령은요, 음. 또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몇 배로 당하는 거예요. 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은 제가 있습니까, 솔직히? 야. 없잖아요. 음. 문재인 대통령은 지은 제가 차고 넘쳐, 솔직히. 예, 부정선거부터 예. 부정선거부터, 본인 대통령 당선 과정이, 예. 이미 부정으로 당선됐고, 음. 그 다음에 자기 30년 친구라는 울산시장 하나 당선시키려고. 그렇지. 청와대 8개 조직, 음.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미 유죄 판결을 났어. 그렇 그것만 해도 이미 탄핵이에요. 하, 네? 엄청난, 참, 사건인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박근혜 대통령은 솔직히, 국민들하고 소통에 음. 조금 그 이제 여자, 여성 대통령이다 보니까, 음. 뭐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예. 내가 뭘잘 못했지? 그렇지. 어, 손에 잡히는 게 없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끝나도 너무 수십 이겨야. 개지. 너무 네. 쉽다 이거야. 정말 어떻게? 야당다운 야당이 있었으면 저... 만약에 이게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 씨 같은 경우 그때 만약에 야당에 걸렸으면 예. 이건 뭐 가버렸어요. 그냥 <웃음> <웃음> 근데 아마, 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들이, 뭐, 혹시 정권이 뺏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특히, 그, 야권 대선 후보 중에 지금 뺏지도 않는 놈이 하는 놈인데, 네. 아마,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제일, 제일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예, 예. <웃음> 아이고. <웃음> 여러분, 오늘, 그, 어, 동보 제동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참 천평을 하자면 예. 결코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웃음> <웃음> 간단히 생각했다가 예, 간단한 분이 아니구나. <웃음> 아, 저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에, 군인 그, 군인을 저는 간단하게 보지 않거든요. 예. 저는, 저, 정말 그, 제가 그걸 압니다. 저의 직업적인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군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았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이유가, 예. 에 군인은, 에 일단 실력이 있고, 애국심과 국가관이 투철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군사정권의 출연은 필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예. 그에 반해서 민간인은 부정부패하고 분열적이고, 예. 실력이 없고, 예. 탕파적이고, 하는 그 때문에, 예. 군사정부의 출연은, 예. 군의 정치 개입은 필연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거든요. 예. 오늘 우리 심동보 제동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아 결코 간단한 실력이 아니구나. 뭐 제가 뭐 혜택을 많이 입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 40년 정치부 기자를 네, 한 사람이 어, 이런 평가를 제 스스로가 어, 부끄럽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슈퍼챗 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자발적 구독료란 게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또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어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 끝까지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와서 시청해 주신 게 감사드리고. 어 내일 토요일입니다. 네. 예. 네, 예, 토요일 아침 예. 8시 윤창중의조마의뉴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네. 오후 4시에 어, 일요일 오후 4시에 윤카스TV에 특별 방송을 합니다. 네. 어, 박태우 박사, 남광규 박사가 출연하시고 우리 스타디오 안에서 그리고 어, 조영환도 올인 방송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연결해서 네. 팔이특집을할 겁니다. 아, 팔이로 집 네. 여러분, 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윤칼세TV 운영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속 시원한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웃음>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한지 기회를 주시고 오늘 마껏듣더라 아이고, 오늘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다한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예. 아직 마이크는 안 꺼졌습니다. 예 예. <웃음> 정말 오늘 방송 잘 되겠습니다. 아이고.